안녕하세요. 가사를 해석하는 숲숲입니다. 예전에 에스파 국에 작사할 기회가 있어 세계관을 빡세게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바탕으로 열심히 해석해볼게요. 먼저 제목인 세비지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블랙핑크 노래에서 처음 알게 된 단어인데요. 초록창에 검색했더니 야만인이라는 뜻이 나와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원어민들에게는 당당한 귀가 센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번 에스파의 컨셉 그 자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사 해석에 앞서 배경을 알아야겠죠. 그렇다면 에스파의 세계관을 알아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나마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sns에 여러 정보를 올리시죠. 그 정보들이 융합되어 개개인의 아바타가 생성됩니다. 그게 바로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은 광야의 플래시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에스파가 연결되는 걸 싱크라고 하는데 이 싱크를 도와주는 캐릭터가 바로 나이비스입니다 보통 뮤비의 나비로 나오는데요. 앞으로의 SMCU에서 큰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여기서 싱크를 방해하는 게 광야에 나타나는데요. 그게 바로 블랙맘바입니다. 검색해보니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독사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블랙맘바는 인간의 탐욕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블랙맘바가 빌런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에스파의 데뷔곡 블랙맘바입니다. 그 다음 곡이 I'm 바로 넥스트레벨이죠. 블랙맘바와 맞서 level 싸우겠다는 level 의지를 보이고 강야의 문을 열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강야에서 블랙맘바와 싸우는 노래가 바로 이곡 세비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사 해석 들어갑니다. 킬라 널깰아직 가리고 치노라 위할라 두렵지 않아 너희라킬러는킬러와 no, no, Kill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위할라는 우리는 크게 외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네 문장을 봤을 때 블랙맘바는 에스파 멤버들에게 환각이라는 공격을 계속 사용중이고 하지만 에스파 멤버들은 두렵지 않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파 멤버들의 세비지한 면을 볼수 있는 얼스였습니다. 여기서 딥페이크는 요즘 딥페이크 기술 아시죠? 그리고 목업 쯤이 할때 목업도 흉내내서 만드는 가짜를 뜻합니다. 가주인 에스파와 아이 멤버들을 준비가 안된 무대로 몰아넣고 싸늘한 간중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멘탈을 흔들어 놓는 블랙맘바의 환각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무너져가는 아이를 보며 더는 못 참는다고 경고를 날리고 있죠. 에스파 멤버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블랙맘바의 그 치사하고 더티한 플레이를 두고 볼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의 구축이라는 뜻이 보통 사용되는 뜻은 뭔가 만들어내고 지어내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러면 뜻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세력을 몰아서 쫓아낸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말이 맞죠. 이 환각들이 너를 쫓아내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해석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그대로 블랙맘바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이 부분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잡지 않으면 내가 너를 잡겠다라는거죠 김미 김미 나 g 김미 i m me, g i m m e now. g i m 이제 블랙넘바 너는 나에게 식은 죽 먹기야 왜냐면 네 말과 그 한각이 뻔하거든 그 알고리즘이 뻔해 네 알고리즘 그게 약점이야 라는 거죠 여기서 기미기미나는 그 기미기미나오랑 라임을 맞추려고 그살 끼어 넣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뭐 싸우고 있으니까 뭐 열이 받친다고 생각했을 때는 기미 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블랙 맘버너 나랑 아이의 그 싱크 방해하지 말고 꺼져라. 이거죠. 음 e 스파와 아이 멤버들은 공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과 대중이 지켜볼 수밖에 없죠. 거기 익숙하잖니. 양보에참아야만돼 어른스럽게. 근데 이 부분이 뒤에 부분과 다 연결돼서 보면은 이게 블랙만바에다 환각입니다 마음대로 놀고 싶고 막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데 그 대중들이 나에게 갖는 그 이미지에 맞는 그 기대 그 틀에 나를 가둬놓는 그런 환각을 계속 블랙맘바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멤버들이 광야로 가고 있어요. 안고 g 광야. 그리고 그블랙맘바가 이런 환각들을 보여주면서 자꾸 아이와 나를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트릭을 계속 쓰는 거죠. 위고운 광야, 일단 지금 광야에 도착했고, 이제 블랙맘바를 만나서 빛의 검으로 베어버렸고, 그 데미지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펀치를 날려서 이제 블랙맘바를 붙지르죠. <목소리> 여기서 보면 블랙맘바가... 데미지를 입어도 재생력이 있나봐요 하지만 에스파 멤버들은 이 재생력까지 막는 거죠 광야는 무한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데미지를 입은 너에게 재생력을 막기 위해 네 시공간은 내 뜻대로 막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이 전환이 되는데요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블랙맘바로부터 우리는 승리를 했고 그 결과 에스파 멤버 아이 멤버들이 싱크다이브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거는 다 나이비스 덕분이다 나이비스가 싱크다이브 할수 있게 모든 기회를 만들어주었고 강야로갈 수도 있게 해주었고 위기에 빠졌을 때 지켜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반드시 너의 그 기억을 찾아 줄게 니가 부활하고 꼭 만나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스파 세비지 가사를 해석해 보았습니다 아까 마지막 부분에서 알수 있듯이 다음 곡은 아마 아이 멤버들과 에스파 멤버들이 싱크다이버 된 상태로 아이비스의 기억을 되찾기 위한 모험을 그릴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신청곡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